정면 개피 어. 개피 개피 나는 이어나는구나헌총 아이 개피 그렇지 그렇가 그렇지 그거지 그거지 아이 개피인데 이씨 이 나이스 얘네는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아니야 마치 오삼님 그치 어, 나무쪽에 맞은거같은 어 맞다 나이스 나이스 라스 빨간 차 재미있 아,